안녕. 제가 옛날에 오프닝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짝. 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아무튼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 또 오랜만입니다. 응. 안녕. 오늘은 오늘은 오늘 먹방. 짠. 짠! 그냥 족발, 마늘 족발 그리고 우리 엄마 갓김치 무 주먹밥 가진 야채 그리고 배웅동 이게 뭔데? 배웅동이 뭔데? 이거는요 잠시만요 이게 뭐였냐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약 1년 동안 전국 비빔면 맛집을 찾아다니며 개발된 심혈을 기울인 농심의 야심작 기존 비빔면 베이스와 다르게 홍고추를 갈아서 매콤하고 깔끔하다는 배운동 비빔면 매콤한달콤한까지 사로잡았다는 올해 여름 비빔면은 배운동을 추천해드리 정말 자연스러운 비빔면 소개였습니다 응. 너무 대놓고 광고이긴 한데 솔직히 진짜 맛없다고 하면 진짜 맛없다고 하거든요 저는 광고라고 해도 맛이 없으면 전 돈을 받지 않는... 끝!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해씨 가위자루. 자를... 안돼. 잘 먹겠습니다. 진짜로 잘 먹. 먹겠... 짠. 오, 오, 음. 오. 음, 맛있다, 진짜로. 아, 근데 진짜 시원하다. 맛있다! 어 맛있어! 족발을 찍어서 먹어볼게요 비빔면 하면 또 족발 아니겠습니까? 짠 음. 음. 족발을 이렇게 올려서 크 음. 마늘 족발 어? 아니 마늘.. 마늘 족..말 음, 음. 짠 근데 내가 이거 먹을 수 있을까? 될것 같은데 도전! 음. 음. 제가 족발을 시켰잖아요 족발집에서 족발을 시키면 생방국수는 이제 거의 서비스로 주잖아요 근데 제가 아 진짜 안 주셔도 돼요 저는 배웅동만 있으면 돼요 진짜 배웅동이 짱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안 받았거든요 빵이에요 배웅동이 짱입니다 이번엔 상추랑 한번 그냥 먹어봐야지.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아이고, 난리 났어. 저 약간, 맘에 얼얼거려가지고, 좀, 정신 없네요. 음. 응. 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 이것도 한 입에 못 먹을 것 같은데. 좀 지저분한가? 여러분, 저는 오늘 좀 지저분한가요? <웃음> 아니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허겁지겁 먹느라 이렇게 조심스러운 모습을 못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맛있는 걸 어쩌라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맛있어서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 근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앞으로 비빔면은 배홍둥만 먹어야겠는걸? 주먹밥을 만들어왔는데 하나도 안먹었네 하나정도는 먹어주겠습니다 오! 비빔면이랑 주먹밥이랑 다어울리라고마니 매콤하니 주먹밥이랑 딱 어울리겠어 음. 이거는 이렇게 먹어야겠다 맛까다 음. 그리고 간혹 댓글에 왜 자꾸 옆으로 이렇게 밥을 드세요 이런 댓글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앞에서 이렇게 딱 먹으면 얼굴 가려지고 음식도 가려지죠 그리고 내 입안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더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옆으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제가 딱히 이쪽이 좀더막 예뻐서 이렇게 먹는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어느 방향이든 저는 다 이쁜 척 하면서 먹는다 이런 소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쁜 걸.. 어... 죄송.. 죄송합니다. 진짜 원래 이쁜 거 어떡하라고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배웅동 씨랑 이렇게 커플룩을 맞춰봤거든요. 저희 좀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네요. <목소리>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짠 오늘 이렇게 배홍동 씨와 함께 해봤는데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나와주실 거죠 배홍동 씨? 아니요 그럼 배홍동 씨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배웅동 이름이 정말 특이하네요 왜 배웅동이라고 이름 지었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죠? 지금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건요 그것은 그것은 배와 양파로 달콤한 맛을 더하고 홍고추로 깔끔한 맛을, 매운 맛을 냈으며 동치미로 시원함과 달콤함까지 추가하여 완성된 비빔면이라서 배웅동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병동이군요 정말 맛있겠다